어제에 이어서 <웃음> 대형연시대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분이나 봐주실지 모르겠는데 네. 편하게 방송하겠습니다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해요 제가 뭐 이걸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화면은 더 어색하죠? 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상 라이브 시간은 2시간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캐릭고좀 오래 <웃음> 걸리는 게 세계지도를 다 그려야 될 정도로 모험 명성이 많이 좀 필요하죠. 뭐 역으로는 뭐 모험 명성만 쌓으면 끝나는 캐릭터이기도 한데 다음 재밌게 보겠습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화질도 안 좋죠. 모바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를 그려라 뭐 이런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메르카토르구요. 네, 이름은 메르카토르 혼데 어 네, 항해사도 한명 구해졌죠. 그렇다고 합니다. 공유를 구할까 그냥, 그냥, 해도 될아요아 그냥, 그냥, 해볼해요일요 배도 별로 안좋고 어? 아, 선원이 없원이여나냥그 제가 이게임이 처음이 아닌데 좀 미숙하네요. 30명까지는 필요가 없고 19명으로 가겠습니다 카라벨 라티나라는 배데 이거는 얼른 갈아타야 되는 배이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배는 아니에요 잠깐만요 채팅 위젯을 네. 채팅 위젯을 집어넣겠습니다 보이진 않는 거 같은데. 네,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좀 영상이 아마 끊길 거예요. 그냥 좀 양해해주시고 음악 위주로 들어주셔도 좋고요. 음악이 굉장히 좋아서. 저처럼 이제 그 나이 먹은 아저씨들 세대는 아 깜짝이야 아 승부가 줄었다 그 나이 먹은 아저씨들 세대는 이제 이, 이 게임 대양의 시대 2가 코에이에서 1900.. 아니 1990년도? 맞나요? 네, 제가 이 게임을 아마 초등학생 때 했던 것 같으니까 이미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완성도가 높은 게임이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좀그 재밌는 부분도 많고, 그뭐 도시라거나 이런 소소하게 좀 배울 만한 배운다고 하기 좀 그런데, 약간 그좀 공부가 되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그뭐 도시, 그러니까 항구 도시라거나, 그 다음에 도시나 뭐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쪽 그러니까 이 게임 제목처럼 대양의 시대 2라는 제목처럼 그 시절에 이랬을지도 모른다라는 가정에서 아마 출발한 게임인데 굉장히 어 완성도가 높아서 재밌습니다. 오래된 게임이지만 상당히 그 음악도 괜찮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요이 음, 캐릭터로는 세계지도를 그려주면 좋은데 아, 너무 많이 갔다 좀 걱정이 돼서 일찍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시는 항해도 예, 이 항해도를 다 완성을 시켜야 될 정도로 모험명성을한 4만 정도 쌓아야 엔딩을 볼수 있는 캐릭터라서 그거에 주안점을 좀 두고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침 그 피에트로 콘티 라는 캐릭터 모험형 캐릭터로 한번 플레이를 했었고요 컨셉이 좀 비슷하긴 한데 네. 모든 캐릭터 알베자스라고 하는 그 교역명성을 쌓아야 되는 캐릭터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 캐릭터까지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기회가 닿는다면 거기까지도 해봐야겠죠?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승무원이 좀 많지가 않은데 해적명성을 쌓아야 되는 캐릭터를 고르면 음, 전투를 해서 해적명성을 쌓아서 이벤트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에르네스트 로페스라거나, 그 다음에 어제 플레이했었던 피에트로 콘티 같은 경우는 해적명성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항해만 열심히 해주면, 게임을 마칠 수가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어, 좀 애매하네요 돌아가겠습니다 날짜를 못 채우고 저기 식량이 떨어져 버리는 불상사를 좀 방지해야 돼서 일부러 식량을 좀더 많이 편성한 이유는 이따가 내려가서 환대라는 작업을 통해서 식량 소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이식 줘서 그불확 탐색에 협조하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으면 어휴 원주민에게 습격당하면은 <웃음> 승무원이 줄어들어요 여기서도 줄어들면 좀 그런데 걱정이 좀 되네요 어우, 네. 승무원이 또 줄어들었네 어, 다행히 운항은 할수 있는데 네. 지금 약간 약한 캐릭터니까 다시 올라간 다음에 인원보충 승무원보충을 더해서 오른쪽을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반이라 이렇게 좀그 뭐랄까 중복되는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금화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작업을 좀 하고 승무원이 0명이 되지 않으면 사실 항해는 가능한데 대 속도가 확 늘어, 느려집니다 그래서 승무원은 보충을 하고 아, 금화가 별로 없네요 가만 있어보자 10명 네, 다시 19명 채우고 어, 금화가 너무 없는데 일단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혹시나 제가 게임오버가 되면 다시 켤게요 검게 보이는 건 접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을 앞에 놓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PC에서 직접 스트리밍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 게임이 너무 오래된 게임이라 좀 불안정할 수 있어서 좀 이렇게 부득이하게 모바일 로 설정을 설정을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또 여기서도 어 다행이다 다행히 승무원이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리스본으로 갈 건데 리스본으로 가는 이유는 어, 발견물을 보고를 하면 그 돈을 주는 그 일종의 스폰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지도 제작 의뢰는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 발견물 보고 계약은 리스본에 있는 조안 페레로의 어머니한테 하는 게 정확히 로코라 그래야 되나? 그 여기가 그나마 좀그 리워드라 그러죠? 보상을 좀잘 해주는 편이라서 그쪽으로 가서 발견물 지금까지 발견한 거를 보고를 해볼게요 영상도 좀 어색하고 제 플레이도 별로고 그럴 수 있는데 혹시 보시는 분들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종의 발견물을 팔아넘기는 거죠. 네. 등급에 따라서 보상이 이렇게 좀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어, 배를 좀 바꾸고 싶은데요. 일단은, 암스타르, 암스테르담, 말도 안나 암스테르담에 가서 그 지리보고를 마친 다음에 배를 좀 바꿔볼게요. 금화가 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서 뭐 역으로 금화가 이제 보충이 된다면 금방 또, 네, 재밌게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험 명성을 키워야 되는 캐릭터들은 금화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 좋은 배를 꼭 타야 되는 것도 아니고. 42,000 좀 애매한데. 42,000이 애매한데. 어, 이 배를 타고 다니기는 더 싫으니까 좀 배를 한번 바꾸는 걸 시도해볼게요. 를 아, 애매하네. 없네. 네. 나우를 타도 되는데. 나우가 좀 애매한 배라서. <웃음> 하필 또이 캐릭터는, 어, 네, 파우라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는 아니고, 일종의 NPC 같은, 네. 암스테르담에서 이벤트가 발생한 장면입니다. 네. 이게, 그, 이렇게 텍스트로만 돼 있는 게임이 좀 단조로울 수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랬어요. 약간 획기적인 부분이 좀 있었죠 좀 아쉽지만 그냥 네 카라벨 라티나로 남미까지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남미를 증가하면 안되죠 무슨 얘기냐면 그 성스런 향유라는 폭풍우를 방지하는 아이템 폭풍우가 발생했을 때 해소를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이템을 좀 왕창 사서 갈게요 깜빡했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배보다 더 중요한데 제가 깜빡했어요 바르셀로나 항에서만 팔진 않는데 제가 이제 머리가 안좋아서 여기밖에 기억이 안나요 그래서 여기서 사겠습니다 문학깝다 생각 말고 여기서 많이 사겠습니다. 어차피 남미를 다녀오면 금화가 쌓입니다. 발견물을 보고를 하고, 그외 기타 것들을 하면 <웃음> <웃음> 어차피 금화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는 길에 또 그... 잠시 범위가 너무 낮은데.. 망원경이 없나? 아 망원경이 또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망원경까지 사서 가겠습니다 당장 경위의라는 그 위도와 경도를 보는 아이템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냥.. 망원경만 얼른 사서 갈게 배도안 늘리고 동료도 늘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냥 이 느낌으로 쭉 엔딩까지 가겠습니다 이 캐릭터가 스토리상 이벤트가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쭉 가는 걸로 가요 8시가 안 돼서 이 아침 8시가 돼야 상여기 네, 열거든요 아유 잘못어 망원경이 없으니까 너무 감시 범위가 낮아서 어쩔 수가 없이 지금 돈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 또좀 시간 낭비를 했네요 봐주시는 분들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데 제가 또 <웃음> 바로 <웃음> 남미로 쭉 돌겠습니다 배가 작으면 어차피 식량이 많이 들지 않아서 카라벨라티나라는 이 배가 그렇게 좋은 배는 아니지만 또 역으로 그렇게 나쁜 배도 아니기 때문에 쭉쭉 갈게요. <웃음> 쭉 가도 되나? 중간에 배를 바꿔야 되나? 가만히 있어보자. 어, 아 아니요 저기 불확 탐색하고 이러려면. 배를 한번 바꾸긴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남미에 도착했고요 어 아, 해도 되나? 일단 네, 오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네요 마르가리타항에서 식량하고 물을 보충을 한 다음에 불악을 하나씩 돌아볼게요 저런 그 대화가 계속 나오는데 저 대화가 그냥 무의미하게 좀 반복되는 게 저는 좀 싫었어요 저의 이 게임이 뭐 용량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만 그 대화가 반복되는 거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혹시 승무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승무원을 좀 늘려서 갈게요. 지금 상태로 어저기 어디냐? 그 지금 상태로 저기 아마존 강에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한번 리스본에 들렀다가 아마존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30명을 꽉 채우면 좋은데 그러면 항해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같은 얘기하고 있죠 네. 대로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남미쪽이라서 불악이 가다가다 계속 나오고요 방금 제가 그냥 패싱한 지나친 부분이 어 날강인데 저길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제가 그 위험할 것 같아서 무시하고 왔습니다 이 근처에서 보급을 하고 아프리카로 쏘겠습니다. 모험 명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고요. 신대륙에 있는 항구를 발견하거나 불락을 발견하고 보급항을 발견했을 때 모험 명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그다음에 불락에서 발견물을 발견해서 보고를 하면 아까 제가 스폰서를 구했었죠. 리스본에서 보고를 하면 깜짝이야. 보고를 하면 어 모험 명성이 올라가요. 아프리카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금방 옵니다. 들어가다 보면 불락이 나올 것 같아요. 쪽은 아프리카 톰북투항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 잠깐만, 지금 해도 되나? 아, 아닙니다. 들어갔다가 나오겠습니다. 톰북투항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불락을 들을게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약간 감성 없이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 그래도, 이따가 제가 이제 항해도를 막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이고, 또, 또 승무원이 줄어들었죠. 어, 보충을 해서 가겠습니다. 브락 일단 지나가고요. 이르완당 르완당에 들어가서 선원을 더 채우고요. 어, 또 배가 작으니까 유지비가 얼마 안 들어서 또 좋은 점도 있네요. 쭉 가겠습니다. 16명 꽉 채우고, 16명을 꽉 채우는 이유는 지금 제가 발견한 불락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는... 사할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냐 승무원들을 아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여기. 마르마딜로를 발견했고 제가 오다가 지쳐 지나간 곳이 하나 있죠. 웬만하면 불락은 보일 때 바로 탐색해서 들어가는 게 그 까먹을 수가 있어서 네, 여기 들어가 어디까지 가볼까요? 아 괜히 왔나 아, 잠깐. 나가야 될것 같은데 어, 네 이렇게 열명이또 안타깝지만 사망을 했고요 제 뭐야 제왜온 걸까요 여기서 어 애매하면 그만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 식량이 0이 막될것 같아요. 지금 그낌 그래서 저기는 다시 도전을, 식량을 꽉 채워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낭만적 이랍니다. 선원이 10명이 줄었기 때문에 항해 일수가 늘어났어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들어왔습니다. 약간 우도를 20에서도 안 나왔죠. 뭐가 나올려고지? 아또모케램램 베라는 괴물이 나왔는데, 어, 괴물이 나온 것보다 중요한 건또 선원을 잃었죠. 이번에는 보충을 좀 하고 갈게요 금화가 아직 좀 충분히 남아있어서 그냥 온 김에 쭉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런데서 그 뭐야 다른 캐릭터는 이렇게 주점 들어가고 뭐. 여관 들어가면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에르네스트 로페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코에이 제작사 측에서 굉장히 박하다고 해야 되나 뭐별 이벤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재미없게 플레이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냥 이 캐릭터 자체를 좀 재미없게 만들어 놨어요 뭐 다른 다른 캐릭터랑 연관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뭐 제가 재미없게 플레이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급항이 있으니까 그냥 뭐 디아스의 비석이라는 유적을 발견했고요 지금까지 제가 구한 유적들은 급이 C급으로 낮아서 당장 리스본에 가서 보고를 해도 금화를 그 얼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 지금 모험 명성을 좀 단번에 쌓아서 들어가고 싶어서 작은 배로 그냥 쭉쭉 가볼까 해요. 아, 또, 호템 도트라는 원주민한테, 어, 선원을 잃었습니다. 가다가 항구에서 보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들어간 거 있나? 없네 요 네, 소팔라항에서 선원보충하고 가겠습니다 음, 아직 뭐 문제 될 정도는 아니고요 어, 여기는 많이 20명을 채워서 다니겠습니다. <웃음> 지도 이야기죠. 네. 실제로 그 제가 지도 쪽은 잘 지리 쪽은 잘 모르지만 메르카토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도 쪽에서 유명하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치는 않고요.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 넘기셔도 됩니다. 제가 약간 시끄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게임은 음악이 사실 굉장히 좋은 음악인데, 제가 화소를 많이 해서. <웃음> 혹시나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좀 심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적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불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필수는 종이의 원료가 된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나왔네요 네 카이로왕 발견했고요 보충만 하고 다시 좀더 들어갈게요 뭐 여유가 되면 그냥 중동지방에서 배를 바꿔도 될뻔 했네요 근데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이대로 그냥 일본 쪽까지 일본열도까지 넘어갔다가 거꾸로 저 위쪽으로 해서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동에서 인도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지역은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여기는 카타르모 이쪽인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뭐랄까 길게 항해를 하면서 좀 가고 싶은데 어, 보시다시피 식량이 확 줄어들어서 그럴 수가 없네요 식량의 절대치가 너무 낮으니까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 밖에 없네요 역으로 돈이 많이 안들어서 식량이 어차피 최대치가 40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닐만하네요. 그냥 이렇게 됐구나. 방금 후배랑 골프를 좀 치고 왔는데 피곤하긴 한데 또 게임은 또 다른 얘기라서 눈이 좀 아픈데. 네, 막 재밌는 게임이라 또 할만한 것 같습니다. 어제 라이브를 켜보니까 지금 제가 나이, 네이버 TV 그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어 뭐죠? 그 아프리카 TV 트위치까지 동시 송출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지금 뭐 팔로워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저기 어디야? 유튜브만 교육적으로 팔로워가 좀한 천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그러니까 게임 쪽 팔로워 분들은 없고요 계시지 않은데 어제... 어제 해보니까 대부분 한두 명이 그냥 들어왔다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기 어디야 <웃음> 의외로 페이스북 쪽은 동시 접속은 아닌데 왔다가 나가신 분들이 총에서 조회수가 300개 정도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좋아요 눌러주신 분도 한세분 정도 있고 해서 어 이거 의외로 또뭐 그냥 아이고 의외로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채팅창에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떠들고 한번 해볼까 해서 여기 제가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어플을 통해서 중계를 하고 있는데 뭐 누가 접속했다 이런 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재미삼아 제가 워낙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그냥 아이고 또 당장은 뭐네이 스트리밍을 켜서 이렇게 혼자 떠든다고 돈이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 계획은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게임들을 이렇게 좀 켜가지고 한 번씩 해보고 뭐 이제 오래된 게임 위주로 이제 할 건데 뭐 하다가 좀 재미를 또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오래된 게임 위주로 일단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게임을 해도 되는데 이제 뭐 요즘 게임은 이제 뭐야 어린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이 대양의시대2는 트위치나 이쪽 뭐 아프리카TV 쪽에는 게임 목록에도 없어요 <웃음>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도 20명만 채워서 가겠습니다 금화가 줄어들진 않네요 나쁘지 않네 동남아시아까지 왔네요 제가 원래 그 유튜브 채널에는 여행 영상을 좀 올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터지고 여행을 못 가고 있어서 뚝 끊겼는데 대신에 뭐 아쉬운 대로 이제 골프 쪽은 제가 아직 하고 있으니까 골프 영상은 좀 올리거든요 네 유튜브 오타루TV 영문명으로 OTA RU TV를 찾으시면 제 채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뭐랄까 이런 게임 플레이는 요번에 처음 해본 건데 말 그대로 그냥 제 재미를 위해서 좀 하는 것도 있고 괜히 그 시간 그냥 저 혼자 해서 하는 것보다는 뭐랄까 그 다른 분들이 봐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합니다 선원이 작아서 이게 감시범위가 얼마 안될것같은 이건 이거대로 또 좋은 게 아닌데 수락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여기까지 하고 배를 좀어어 우후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어우 큰일났네. 네, 도마뱀 발견은 되게 좋은 일이지만, 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까지, 식량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 잠깐만요. 이대로 게임 오버가 될 수도 있어요. 식량 약탈을 했었어야 되나? 아, 큰일 났네. 어우, 다행입니다. 네. 진짜로 큰일 날뻔 했습니다. 왜냐면, 식량이 0이 되면, 승무원이 줄어들어요. 음. 어. 네, 정말로 큰일 날뻔 했는데. 네, 15명으로 일단 복귀를 하고, 리스본에 갔다가 오겠습니다. NPC들 대화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서 스킵했구요. 어, 됐. 만원으로 이렇게 항해가 되긴 되네요 있어보자 여기 동남아 지역이니까 여기서 어 직선으로 주파를 해서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냥 직선으로 주파를 해서 어 리스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지리보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확인한 발견물을 보고 하면 괜찮을 것같요 20일가량 항해를 할수 있으니까 어, 네 케이프타운에서 보충 한번 하고요. 이따가 성스러운 향유 한번 쓰고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을 천천히 즐기는 것도 재밌는데 어, 이렇게 뭐 지금 제 예상대로만 2시간 반이 걸릴 것 같은데 음, 시간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죠. 제가 뭐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어, 보통 이거 클리어하고 그냥 정리하고 잡니다 그 뭐야 블로그를 열심히 썼었는데요 네. 이틀 게임하니까 또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네, 나중에 쓰려고요 네. 블로그는 제가 네이버에 영문명으로 마찬가지로 오타루의 블로그라는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블로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에서 오타루의플로그를 검색하시면 제가 나옵니다 뭐, 별건 아니고 뭐 게임 얘기는 없고 거의 뭐 사는 얘기 일상 얘기랑 네, 요새 뭐 부동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부동산 얘기하고 뭐 재테크 뭐 일상하고 예전에 갔었던 여행 뭐 이런거를 좀적어놨고요 꽤 많은 발견물이 나왔으니 배를 바꿔도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명성이 모험 명성이 쭉쭉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웃음> 됐다. 모험 명성이 1만이 네, 됐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별로 없고요. 네, 아, 네 없네. 그 배를 좀 바꾸려고 그랬더니 좋은 배가 없어서 국일로 쪽으로 올라가서 바꿔볼게요 뭐 게임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 시간에 대양의 시대 2 컨텐츠를 하는 건 저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게임이 누군가 보겠죠 타도 되는데 좀 애매하네요 라데아르라는 배가 이 대양의시대의 2게임에서 그나마 모험용으로 정말 잘 만들어진 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타고 싶은데 그게 아니면 뭐 베네치안 갤리어스 라고 하는 전투용 배를 타도 상관은 없고요 그런걸 좀 타고 싶은데 중고선으로 얼른 사고 싶은데 안 팔아서 지금 몇 군데를 좀더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 아, 여기도 없네요 아, 이러면 곤란한데? 암스테르담맨 음, 없을 것 같은데 아 곤란해졌네요 베네치안갤리오스라는 대체 수단도 있으니까 타도 되는데 그 배보다는 라레아르가 좋거든요 정 안되면 카락을 타야겠습니다 아 있습니다 네. 라레아르라는 배가 있어요 선회력과 추진력이 95에 100이면서 적재량도 괜찮고요 얘를 사겠습니다 38,000원 네. 오타루로 이름을 바꿀게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상징적인 거죠 노타로. 그리고 개조를 적재 비율을 선원이 어쨌든 30명이 필요한데 그러면 중간에 저 같은 경우는 모험을 하면서 선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50명으로 하겠습니다 무기 필요 없고요 이제 승무원을 내리고 을 팔겠습니다. 1 2 1 0 원밖에 안 하는 배였어요. 부선장 항해사로 임명을 해주고, 네, 이러고 이제 쭉 다니려고 해요. 그 이제 뭐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어 암스테르담에서 지리보고 하고요. 4만밖에안 주네. <웃음> 이제 금괴가 좀 충분한 상태라서 이제 거침없이 항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딱이배 정도면 괜찮다 라고 그이 게임에서 정의를 내려버린 상태인데 이건 이거대로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도 뭔가 개조를 막 한다거나 뭐 이런식으로 하면 게임이 조금 더 디테일도 살면서 재밌었을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재미는 없어요 예. 이제 항해를 40일 할수 있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보자 항해도 의외로 또 제가 좀 돌아다녔어요 지금 보시면 어... 본격적으로 남미로 가겠습니다 아까 대충 탐색했던 곳을 샅샅이 돌고 하면 지금 <웃음> 라이브 켜고 초반에 좀 어버버 한거 빼고 40분 지났어요. <웃음> 이게 처음에 뭔가 세팅할 때 제가 이게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좀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좀 걸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뭐 그냥 게임을 쭉 풀어 나가면 되는 거라서.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남미 쪽에 와있습니다 미국 쪽이라고해야겠죠네 네. 여기서 보충을 한번 하고요 4 0일을다 채우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요. 아까 아까 저그 게임 오버 될 뻔했습니다. 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새로 게임을 하기는 저도 좀 지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브라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항해를 하면 이 캐릭터는 좀 단순하게 네 보물을 발견했네요. 비취가면이라는 보물을 발견했고. 중요도가 C급이면 그렇게 좋은 그 발견물은 아니에요 찬물을 끼얹는 얘기였죠 미국 지방에서도 폭풍 발생이 가끔 일어납니다 어차피 제가 아까 성스러운 향유를 많이 사와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발견물은 건축물이 나올 때도 있고, 지금처럼 식물이 나올 때도 있고, 동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동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그 선원들이 자주 희생이 되곤 합니다. 뭐 안타깝게도 이 게임에서는 선원의 뭔가 특징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그냥 뭐 숫자 말 그대로 몇 명을 뽑고 몇 명을 뭐 없, 없앴다가 늘렸다가 하는 존재예요. 좋은 게 나올 건겁니다 네, 나이아가라 포가 나왔네요. 네. 뭔가 막 자세한 설명이 나오진 않고요 나름 그 예전 게임 도스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용량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거 나올 때가 이제 삼국지 연골장, 뭐 이런 거 나올 때라 용량 관리를 철저하게 잘했네요. 이 불확 탐색하고 다시 좀 내려갔다가 와야겠는데. 아, 보통 부선장이 얘기를 해주는데 부선장도 폭풍을 놓쳤네요. 게임업 안 됐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네. 아, 수리를 해야겠죠? 전해력과 추진력에 문제가 생겨요 내구도가 떨어지고 폭풍우를 저렇게 그 맞닥뜨리면 항상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재를 담고 다니면서 수리를 하는게 좋은데 그렇게는 안하고요 네, 유튜브도 요새 저작권 이슈가 참 많은데 여기도 저작권 얘기가 나오네요 40일 항해 같다 참깔 선 원을 더 줄여서 항해를 길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안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천 원을 좀 줄이고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쭉쭉 가겠습니다. 어디인지 잠깐 체크를 좀 할게요. 네, 더 가도 이쪽 영역은 좀 재미가 없어요 <웃음> 뭐 나오는게 없고 그다음 돌아다니는 지, 그 배들을 습격해서 뭐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을 정도로 이 캐릭터를 강하게 키워놓은게 아니어서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망망대를 돌아다니는거 말고는 특별히 이 캐릭터가 할만한게 없죠 <웃음> 쪽으로 왔으니까 돌았다가 일본 쪽으로 가야겠습니다 일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 다행이다 보급함이 안 나오면 좀 무서워요 저도 고급항은 물하고 식량만 공급할 수 있고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여기가 어느 쪽인지는 이따 조금 더 가서 항해도에서 보여드릴게요. 아예 외곽에서 가보겠습니다. 남극이거나 북극일텐데 제가 그쪽까지는 지식이 없어서 이 게임 내에서 끄트머리에 와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도 문제가 없냐고 라 물어보신다면 괜찮습니다 옛날 게임중에 그 남극 탐험이라고 펭귄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난좀 보니까. 제가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했던 이유가 이런 보급항들이 곳곳에 있어서, 장거리 항해를 하다가 이렇게 그냥 들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 게임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대충 어느정도의 보급항이 나올 것 같다는 알고 있는거죠 항해도를 잠깐 볼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네, 이쪽까지 왔습니다 대양시대2에서는 내륙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기 지금 게임 내에서 좀 비어 있는 부분 대륙 안쪽에 있는 부분을 들어갈 방법은 없어요 3편에서는 배를 잠깐 정박해서 상륙해서 들어가는 그 옵션이 있었는데 이 게임에서는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대항시대 2 외전도 있는데 외전을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서 플레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주인공이 두명인데 제가 따로 플레이를 해본 적은 없고요 도를 탐색하는데 의의를 되겠습니다. 금요일인데 이러고 있다는 거는 제가 나이를 먹었지만 이제 친구 가 없다는 거죠. 빨리 게임 엔딩 보고 잠자고 싶네요. 우락에서는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느낌이 한 대를 많이 해서 오더를 좀. 어, 네. 바다소가 나왔네요. B급. B급 발견물이 나왔어요. 다 왔을 거예요. 다른 배로 갈아타도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냥 워낙에 2배가 좋으니까, 그냥 2배로 플레이를 쭉 할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도가 좀 빨리 잡혀서, 어쩌면 엔딩을 더 빨리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2시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시간 반뭐 왜냐면 며칠 전에 이미 이캐릭터 한번 플레이를 한바 있어가지고 라레아르라는 배를 아이고 어딘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선장 있는데 왜 자꾸 왜 자꾸 이렇게 왜풍풍을 예견을 못 할까요? 골치 아프네요. 배가 다치거든요. 이러면 잠깐만. 말 나온 김에 자재를 좀 실어서 네. 바깥에서 수리하는 아이고 뭐 그런 거 수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바깥에서 상륙을 해서 응급 수리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구도와 선회력 추진력을 방금 수리를 한 거예요. 여기는 중국 황하고구요이 어, 캐릭터의 끝? 엔딩하고 연관이 있는 곳이라서 이쪽 지역에 원래 장안이라는 그 지역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네. 이벤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구요 어쨌든 중국에 와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모도 많은 중국이죠 애증의 관계 같아요 아 애, 애정도 없지 그냥 증오의 관계 같아요 중국 워낙 뭐 요새 하는 거 보면 네,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네,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할 얘기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할말하 아니라고 하는데 안 할게요 대체량이 아마 450인가 되고 제가 200, 200에 승무원 50명 딱 이렇게 채워서 쓰고 있습니다. 정도 가봤는데요 마카오가 포르투갈에 지배를 잠깐 받은 적이 있어서 포르투갈 음식이라거나 에그타르트가 참 맛있죠 볼거리가 막 엄청 많은 곳은 아닌데 그 카지노도 있고 뭐 호텔도 의리할리한 데가 많아서 사람들이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고 하노이네요 들어가볼까요 베트남에 왔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냥 너무 단조롭게 이 에르네스트 로페스는 지금 항구에서 오가는 대화 빼고는 이벤트를 거의 안 만들어놨어요 거의 안 만들어놓다시피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네. 게임 내에서도 약간 메이저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약간 네. 그 제 커뮤니티 내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닌데 참 게임 내에서도 이런 캐릭터를 하고 있네요 참 네. 얘기하다 뭔가 슬퍼져서 네. 방카 여기 방콕일 것 같은데 네. 아유타야불 뭐 캄보디아 이쪽인가 되나요 정확히 모르겠네 지금부터는 뭐 여기 폭풍 발생지역이긴 한데 아까 제가 게임오버될 뻔했던 것이죠 천천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불확이좀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무리할 수도 있지만 아 근데 탐구가 없나요? 탐구를 좀 들렀다 갈게요 거충을 하고 가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14,000 좀 부족하네요 모험 명성이 4만 정도 됐을 때 웬만한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서 이 캐릭터의 엔딩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화산암 불상이라는 발견물이 나왔어요. 저건 아까 제가 발견한 도라기에요. 어, 네.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안전을 위해서 네. 뭐 진행한 것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뭐썸 예, 타고 뭐다한것 같은 대사가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좀 어이가 없죠. 소소하게 이벤트를 더 늘렸어도 좋았을 캐릭터인데, 너무 겉도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저는. 발생할 것 같은데 어디든가 좀 보게요. 어, 네. 내려가서 탐색을 해야겠네요.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해양에서 쭉 있다가, 잘 가봅니다. 네. 아래쪽에 뭐섬 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 탐색을 해야겠죠? 선원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아마존에 가야겠습니다 안 갔다 왔죠 제가 거기 원주민 한번 만나면 확 줄어듭니다 네아 여깄다 왔네 네. 말하자마자 그냥 18명은 좀 가혹한 것 같으니까 선원 보충을 하고 갈게요 제가 원했던 거그 이상으로 선원이 희생돼가지고 순다 동남아시아 지방인 것 같은데 좀 당황스러우니까 선원을 좀 채워서 가겠습니다 아침 이렇게 상업가치 공업가치가 낮은 데는 한턱을 내도 지원자가 별로 없어요 40명으로 다니겠습니다 50명, 40명이 됐기 때문에, 음, 항해 거리가 늘어나요. 명상이 15,000이네요. 네, 항해 가능 시간이 50일로 늘어났죠. 지도에 비어 있는 곳을 다 채울 거예요. 다 채우지 않아도 되는데 대부분은 채워야 될것 같아요 다시 그 운항 인원보다 더 많은 선원을 채운 상태로 모험을 지속하겠습니다 말하자마자 열몇 명이 그냥 승무원이 사망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오, 동물이 나왔네요. 목도리동아뱀이 나왔네요. 우리에게 친숙한 이쪽으로 해서 남미로 바로 가도 될것 같아요. 코알라, 네, 코알라가 나왔습니다. 다돈것 같은데, 네, 그쵸? 그래도 여기까지만 좀 가볼게요. 네, 이러면 이쪽은 탐색을 마쳤고요. 피해서 그냥 대각선으로 쭉 해서 남미로 가볼게요 어차피 항해를 50일간 할수 있어서 가도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면 어, 이 게임 특성상 왼쪽에 끝이 나와요 끝에서부터 탐색을 할 거예요. 이쪽도 남아메리카 대륙이고, 불락 같은 게 많아서 이렇게 들렀다.